안녕하세요 피터쌤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장조 장음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단음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는 마이너스케일 인데요 어 네, 제목에도 써놨지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세 가지인지 한번 알아볼게요 먼저 음 하얀건반으로만 이루어진 단음계를 먼저 볼게요 장조에서는 하얀건반으로 이루어진 C c 이저를 먼저 봤잖아요 마찬가지로 단조 단조의 으뜸음은 도가 아닌 라 입니다 그래서 라로 시작하는 음계에요 네 이렇게 되는데 여기도 숫자를 한번 붙여볼게요 1 2 3 4 5 6 7 8 장조에서는 1, 2, 3, 4, 3, 4와 5, 6, 7, 8 3, 4음 사이와 7, 8음 사이만 반음 간격이고 나머지는 온음으로 이루어진 음계였는데 단조는 순서가 좀 다릅니다. 1, 2, 3, 2, 3음 사이가 반음이고요. 4, 5, 6, 5, 6 사이가 반음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온음으로 이루어진 음계가 단음계입니다. 단음계도 역시 A로 시작하는 음계 말고도 예를 들어 뭐 D로 시작하는 음계도 있을 수 있고요 2,3음 반음 5,6 반음 네 이렇게 12개의 단음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12개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12종류? 네 12종류의 다른 음으로 시작하는 단음계가 있는데요 어, 앞서 말씀드렸듯이 단음계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들어보시면 뭔가 좀 어색하다라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이 부분이 말이죠 왜냐면은 이 단음계는 단음계 중에서도 자연단음계라고 불러요 그냥 자연스러운 그대로의 단음계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일곱번째 음 일곱번째 음이 이끔음인데 혹은 이끈음 영어로는 리딩톤입니다 이 리딩톤이 으뜸음으로 연결해주는 연결성이 약해요 그 이유는 장조에서는 이 이끈음이 도로 연결을 해줘요 연결을 해준다는 라 말은 무슨 말이냐면 솔라 시에서 도로 가고 싶어 한다라는 얘기에요 이러면 이제 허무하잖아요 이 둘의 음이 간격이 반음 간격이기 때문에 가까이에 있어요 그래서 마치 자석처럼 여기선 엄청 이상하고 도로 가야 뭔가 해결 느낌, 시원한 느낌이 든다는 얘기죠. 그것이 자연단음계에는 없어요. 이래도 괜찮아요. 여기가 온음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조에제7음의 반음을 올려줍니다. 그러면 느낌이 달라지죠. 장조와 같이 이치음에서 멈춰있는 느낌이 이 으뜸음으로 해결되는 느낌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음계는 화성단음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화성학에서는 단음계를 다룰 때 화성단음계만 다룹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 음계에 대해서 배울 텐데요 이 화성단음계를 들어보면 이입금음이 으뜸음으로 연결해주는 이 부분은 해결을 했지만 잘 들어보시면 이 부분이 어색한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요. 오음보다 더 벌어져 있죠. 오음 더하기 반음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음정으로는 증이도라고 하는데요. 이 증이도 진행이 좀예 아랍의 한마카죠 이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이번 세 번째는 네, 선율 단음계인데요. 가락 단음계라고도 하더라고요. 이번에는 여섯 음도 같이 반음을 올려줬어요. 육음도 반음 올려주고, 칠음은 화성 단음계에서 올려준 걸 그대로 씁니다. 그러면, 네, 훨씬 더 자연스러워졌죠. 하지만 음계를 하강, 올라갈 때는 필요한데 내려올 때는 입금음의 기능이 약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려올 때는 자연 단음계처럼 내려옵니다 그래서 선율 단음계 혹은 가락 단음계는 올라갈 때와 내려갈 때즉 상행과 하행이 달라요 6,7음을 반음을 올려주죠 하지만 내려올 때는 전부 다 내추럴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이번에는 같은 음에서 한번 장음계와 단음계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음계를 C에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여기서 단음계를 시작해 볼게요. 라, 시, 도, 레, 미, 파, 솔, 라. 이게 C 단조의 자연 단음계이죠. 이번에는 화성 단음계를 쳐 볼게요. 네, 역시 여기가 좀 그렇죠? 네, 이번에는 가락다는 게임입니다. 네. 어떤가요? 그 C 장조와 C 단조의 차이는 어, 이음 부분이 달라지게 되고요. 다음계 종류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어 가락다는 게는 이 부분이 똑같아요. 그리고 화성다는 게는 요음 하나가 다르죠. 네, 이 삼음과 육음 요게 다르다라는 것이 네 주로 어, 있는데 어, 이것이 앞으로 화성을 공부하는데 있어도이 코드가 달라지는 것 요게 아주 힌트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단음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장음계에 비해서 단음계는 복잡하고 종류도 많고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어, 이렇게 배워두고 기억 해 주신다면 앞으로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